예 안녕하세요 정보 보안 기사 산업기사 27차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7차시는 정보관리 두번째 시간 정보보호 대책의 종류 키사의 ismsp isms pms i 인증 is 27000 인증 bs 만12 인증 예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보호 대책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그, DOA 수준을 잘 결정을 하고, 위험, 그 얘기가 난 수준을 결정을 하고, 수준을 갑자그 감소시키는 방법들을 위험 분석 평가에 의해 위험을 처리할 건지, 수용할 건지, 회피할 건지, 정가할 건지에 대한 전략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보호 대책은 여기에 말씀, 여기 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위험 수용, 위험 감소, 위험 회피, 위험 정가, 이러한 방식으로 위험 정보보 대책을 수립할수 있다. 요거는 거의 지금까지 출제된 것에서 한 80%는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어떻게 이그 수험을 준비하셔야 되냐면, 음, 어떤 기업이 정보보 위험을 취약점 점검이나 그 보안 점검을 해보니 이러한 취약점이나 위험들이 나왔는데, 이러한 위험들을 이러한 방식으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아니면 이러한 방식으로 대처를 했습니다. 했을 때이 대처 방안은 과연 이네 가지 중에 어떤 거에 해당하는가요? 뭐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이 되는 게 이제 여기 위험천가, 보험. 우리가 위험은 치약점을, 어떤 문제점을 발견했는데 치약점이 그 이러한 위험을 발생을 시킨다. 근데 그 위험을 우리가 감수하기에 너무 힘들다. 그래서 보, 그걸 갖다 보험으로서 해결하고 싶다. 그게 바로 바로 위험 전가의 이런 방식의 이제 위험 그 정보부 대책 마련하는 위험 그 처리 방법이 바로 위험 전가인 거죠.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상황에 맞게 상황에 맞는 위험 처리 방법을 고르시오라든지 아니면 이거에 개별적인 설명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은 개념하고 사례들도 같이 연관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정보보호 대책 위험 평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렸고 지금부터 이제 인증, 정보보호 인증. 우리 국내에도 정보보호 관련된 인증이 있고 외국에도 정보보호 관련된 인증이 있는데 이 정보보호 관련 인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 가장 그첫 번째. 키사 ISMS 다시 피 ISMS. 그 한국인 이 시험이 뭐 설명드렸지만 어디에서 주최한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키사에서이 문제를 주최하지 않습니까? 키사에서 만든 인증 체계, 정보보호 관리 체계 인증. 그이 정보보호 관리 체계 인증에는 과거에는 이게 법에 대해서 하는 건데 과거에는 ISMS라는 제도로 있다가 이게 지금 최근에 그 정보보호 인증 체계를 통합하기 위해서 ISMS-P라는 체계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ISMS-P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뭐냐 예수님처럼 정보보호하고 P인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을 합친 거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를 위한 일련의, 일련의 조치와 활동 이러한 것들을 우선은 정해놓은 게 관리체계인 거고 이것들을 인증 기준으로 수립해서 이걸 적합한지를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이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아, 키사 isms 는 이게 개인정보가 빠져있는거죠 개인정보가 빠져있는 그런 그 정보보호 관련된 관리체계를 인증하는게 키사 isms 입니다 그래서 두개 다 정보통신망법에서 47조에서 다정의하고있고요법그 일정규모 이상인 정보통신사업자 아마도 쇼핑몰을 운영한다거나 i s p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idc 집접정보통신 그, 운영자, 운영하는 기관, 그, 학교, 병원들은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키사, 이, ISMSP라든지 ISMS, ISMS 인증제도를 그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인증기관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인증기관은 키사, 금융보안원, 카이트, TTA 이렇게 4개가 현재 있는데 이 인증기관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 안 받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또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이 키사 ismsp 라든지 isms 를 심사하는 사람들은 민간 심사원입니다 인증 심사원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심사원 자격을 취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나름 돈이 되거든요 하루 이제 심사하면 은뭐 기본적으로 심사원 보일 경우에는 한20한8 9만원대 뭐 세금뛰고 한 7만원 뭐 요정도 금액을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거를 심사를 자격증을 따기를 원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에 정보보호 기사에 있는 내용들이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 키사 ISMS 이 시험에는 왜 그걸 제가 잘하냐 제가 키사 ISMS P 심사원이고 ISMS 심사원이고 PIMS 심사원 자격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이정보보호 기사 자격증을 따시고 신부 가셔서 이 인증 심사원 제도에 맞게 심사원 자격도 취득하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이 ISMS 나온 지가 몇십년 전에 나왔어요. 근데 아직까지 유지되는 거 보면 계속 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 그다음 이제 PIMS 인증은 개인정보 관리 체계 인증, 개인정보 쪽 말씀드렸던 그 정보 그 T사 ISMS, PIMS가 합쳐서 ISMSP라고 했죠. 그래서 이 p i m s PIMS 인증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체계가 잘 되어 있는지 이걸 갖다가 확인하는 그 인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통망법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각각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 인증 항목수가 한 104개 정도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ISO 27000의 인증이 있습니다. 이것도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인데, 이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은 ISO, 바로 국제표준인 거예요. 이거는. 국제표준, 국제기관에서, 국제표준기관에서 만든 ISO 27000이라는 표준이고, 과거에 이제 이거는 그 정보보호 관리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BSI 7799에서 발전된 겁니다. BSI에서 만든 British Standard가 ISO 국제표준으로 확장된 거죠. 이게 ISO 2 7 0 0 0 인증이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인증심사를 하려면은 교육을 이수해서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야 되는데 이제 본 저자도 이 IS27000인증 심사원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외 정보부 관리 측의 인증에 대한 심사원에 대한 자격은 다보유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이 BS 브리티시 스탠다드 영어에 대한 만12 이거는 영국에 있는 국가표준 국제 협회에서 BSI에서 개인 정보의 안전한 보호 및 관리를 위해서 만든 것들에서 이후에 개인 정보 지침 옛날 때는 8대 지침이었어요. 근데 현재는 GDPR로 확그더 규정이 발전이 됐죠. 예, 발전이 됐고. 그래서 OECD 개인 정보 8원칙 말씀드렸던 OECD 개인 정보 8원칙이 현재는 이제 GDPR인데 GDPR로 훨씬 더 확장이 돼서 이 원칙은 사실상 그 법적 구 구성력이 좀 약했어요. 근데 이게 GDPR로 발전하면서 레귤레이션이 됐거든요. 레귤레이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법이랑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GDPR로 확장돼서 훨씬 더 강화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 프로듀션 액트 미국 영국에 그리고 베스트 프랙티스 등을 기반으로 제정된 개인정보 관리 체계 글로벌 표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국내의 표준 인증 체계 같이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은 또 이어서 정보 관련된 관리 쪽 영역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